아싸 스턴 좋고 해이 안떠? 해 뭔가 좀못다 태호가 나 원래 태호가 낭독으로 되었던 막, 낭독된 음악, 총을 얻었던데, 총원얻데 총을 얻었던데, 총을 0었던데데 총을 얻었던데, 총을 얻었던데, 총을 얻었던데, 총을 얻었던데, 총을 얻었을 야야야야 봐봐 봐봐. 그렇 You lose. 다 친겨라 다 친겨 아들씨. 음. 라운드 1. 뭐야 얘. 콰이트. 덤벼! 덤 음. <목소리> 어. <목소리> 어마어아한 차이 느낌은 아닌데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 마무리 합시다. 아, 아니요, 그냥 이걸로. 이걸로 마무리. 오. 어에디에 너가 쓰려고 했어. 마지막80뜬 건가? 80이지. 어망이마엉망어어니80 아니, 아니면 60일 거야. 아마 80일까? 80이었으면 는가1 0 80이었으면 더 빠인가? 1 0 0 0 0 0 0 1 0 0 0 0 0 0 0 1 0 0 1 0 1 0 근데 으이으이 으아! 밖에못 착용하는게 너무 으아! 으아! 으아! 으 매겨야 되는데 아게아 으아! 으아! 으아! 으 5에서 6% 아 으아! 이 o u win. 졸린 상태인가?